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우리 성도들을 부르시고 주의 몸된 재단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들이 거룩하지 못했고 정결하지 못하여 날마다 흠으로 가득했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말씀에 순종이 아닌 내 뜻대로 삶을 살았고, 그저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죄 가운데 살았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힘입게 하셔서 다시 한번 거룩하고 정결함을 허락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우신 귀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날마다 영성과 지혜와 지식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할 때마다 능력의 말씀, 은혜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아픈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가 필요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고 주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계획 가운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나라를 떠나 성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성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성교사님들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며, 늘 오고 가는 기도의 제목들이 감사와 찬송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이 지역의 희망과 도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며 삶의 순간순간마다 힘주시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